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더러님들이 한마음 체들을 통하여 전세계에 만방의 함성을 떨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건강을 정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오늘 이 체육대를 통하여 기존에 우리의 코로나에 인하여 가슴에 품었던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서로 같이 우리 이웃끼리 똘똘 뭉쳐서 멋지게 해봅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스스로 나에게 정보 없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이게 또 외로워서 울려 퍼집니다